b ì n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와 밖에 돌아다니지를 못하겠네 작년에도 진짜 더웠잖아요 근데 올해도 진짜 여전히 덥네요 오늘 제가 어디를 가냐면 알바몬 아시나요? 알바몬? 알바게이 몬 몬스터 <웃음> 알바몬 본사에 갑니다 근데 알바몬 본사가 잡코리아 본사랑 붙어있네요? 그러고 보면? 몰랐어요. 지금, 알바몬? 알바몬 몬스터즈 2기. 이제, 블로그랑 글쓰기 강의를 갑니다. 근데 블로그 글쓸 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보기 좋게 하는 그런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될것 같아요. 아, 더 아, 밖에 너무 덥다. 여긴가?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왠지 아주 시원한 것좀 먹으면서 이따가야 될것 같아요 강의가 얼마 안 남아서 기다리는 중인데,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얘기할 건 뭐냐면, 유튜브와 블로그가 참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 지꽤 오래됐는데, 그 블로그가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 성장하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를 좀한 3~4년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본다면, 일단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 자신이 좋아하던 주제든 자신이 전문성 있는 주제든 간에 그 주제 한한 한 가지의 주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파고 든다는 거죠. 완전히 본인의 머릿속과 다양한 지식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콘텐츠로서 근데 구독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것들이 중첩되고 중첩돼서 그 유튜브나 블로그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조금만 글을 올리면 한한 뭐 한, 두세 달만 하면 갑자기 막 성장할 수 있을 줄 아는데 또 그게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라든지 어, 전문성 있는 글들이 쌓여져 있어야지만 구독자들도 아니죠 비구독자들이 처음 왔을 때아 이게 그글 하나밖에 없는 줄알도꽤 여러 가지가 많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성 있는 글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성장 비법이라고 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거는 거의 다 확실한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는 그래서 마의 세 달이라고 해요 세 달만 지나면 거의 다 그만두더라고요 아 너무 덥다. 자 아무튼 좀 연결을 좀 해볼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로그와 유튜브가 비슷한 점 어제 성장하려면 글이나 영상에 굉장히 실내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누군가가 만든 처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콘텐츠를 그것을 제가 통해서 올리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닌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 뭐 초반에는 뭐 재밌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파워블로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파워블로그가 되기 위해서 이제 되게 글도 많이 써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성 글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초반에는 좋아요. 근데 나중 가면 갈수록 그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튜브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네이버는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 직접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짜집게 해서 그냥 올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정말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급나고는 하지만 어 제가 볼땐 진짜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좀 성장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좋은 그런 본인만의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면 저는 그런 짜집기한 콘텐츠 그런 건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안 좋아요.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더워. 오.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아직까지 미래는 모르지만 블로그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 파워블로거가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 작년부터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가 너무 상업적인 것도 많고 그리고 파워블로거로서의 그런 분별력 분별력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광고성 있는 거, 상업적인 거 근데 문제는 유튜브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이미 그렇다는 건데 상업적이 많고 수익성만 찾는 그러니까 저품질의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한 언젠가는 유튜브도 갑작스럽게 바뀌게 될것 같다 그런데 분명히 뭐 유튜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바뀌겠죠 뭐가 바뀔 것 같냐면 저품질의 영상을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유튜브가 저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전세계가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유튜브랑 그런 것들이 과정이 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블로그를 계속 해 봤던 저로서는 그런 그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잠깐의 수익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은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브랜드와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좋은 유튜브를 위해서 꼭 파이팅 하시길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